노무현 장학금으로 유학을 간 자, 문재인에게 만날 때마다 90도 폴더 인사를 해온 자, 주사파 통진당의 대표 이정희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해온 자, 노회찬 전 의원의 상가에서 과도할 정도로 오열하는 모습을 보인 자, 이준석의 여자 상납권과 뇌물수수에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침묵하는 민주당 운동권 세력들, 문재인과 이재명을 비판하기보다, 자기 당의 후보와 자기 당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탕질해 심지어는 대통령마저 공격해대는 그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준석의 일일일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 많은 국민들이 아연실색을 할 만큼 그 도를 넘어섰다는 평가 일색입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선거 때 양고기를 흔들면서 윤석열이라는 개고기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죠. 또그 다음날은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빗대어 국민도 속고 자신도 속았다고 했습니다. 또그 다음날에도 윤석열 정부의 모델하우스엔 금수도꼭지가 있었 는데 입주하고 보니 녹슨수도꼭지 가 달려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녹슨수도꼭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준석의 이같은 태도는 이 판사판인데 무슨 말을 못해 딱 이런 모습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도 조용히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한 건이 터졌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호소하는 이준석의 자필탄원서가 문화일보를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역시 이준석 스럽구나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는 대고기도 아니고 녹순 수도꼭지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을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의 절대자라고 말한 것인데 이준석 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렇 습니다.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의에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 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준석의 말은 절대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신군부는 윤 대통령 주변의 소위 윤력관들 직접적으로 거명한 김기현 의원 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인데 이두 사람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 이들이 조만간 이 비상상황 선포권을 더욱더 자주 행사할 것이다. 이런 미래 예측까지 곁들인 주장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두 사람 여기에서 이두 사람은 김기현 주호영 의원을 의미하는데 이두 사람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의 이 말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두 사람이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더라 이렇게 담당판사에게 고자질하면서 이거에말로 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겠냐면서 판사의 자존심을 살짝 건드려주는 간교를 부린 것입니다. 판사들은 대부분 재판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이긴다고 떠들고 다니는 쪽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판사를 자극하려는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이것도 얼마나 이준석스럽습니까 이준석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 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이준석이 말하는 절대자란 이준석이 날이면 날마다 공격하는 윤대통령이고 그들이란 김기현 조형 이두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면책특권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죄를 지었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그 죄를 사면할 수 있는 사람이 윤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이 김기현 조용영이두 사람에게 괜찮아 내가 다 뒤를 봐주고 나중에 사면까지 해줄 테니까 맘껏 탈법을 저질러 서라도 이준석이를 한번 몰아내봐 이렇게 했다는 것을 판사에게 일러 바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내용입니다. 이준석이 사용하는 용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정말 교묘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계곡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녹슨 수도꼭지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절대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웬일로 윤대통령에 대해서 절대제라고까지 이렇게 후한 평가를 한 것일까요? 이준석의 심경에 무슨 변화라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롱입니다. 요즘 윤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비웃는 역설법적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막대먹은 말을 함부로 내뱉는 인간은 살다 살다 첨부입니다. 조영 비대위원장도 이준석의 탄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할 필요를 느꼈는지 다음과 같은 말을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당 법률지원단 검토보고에 비추어 절차에 하자가 없으니 기각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이게 무슨 법원의 판단에 대한 도전이냐면서 이준석의 탄원서에 적힌 내용, 특히 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준석은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과도 같다면서 정말이지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에게 그동안 호의적이던 홍준표 시장마저도 구질구질하다면서 그만 자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원서판, 신원서판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옛 사람의 지혜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신이란 외모를 포함해서 그의 겉모습과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준석의 걸음걸이 모습을 보신 분안 계십니까 그의 독특한 걸음걸이는 아마도 코미디언조차도 쉽게 흉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참 희한한 걸음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좀 품있고 당당하게 걸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준석의 걸음걸이를 몇 점을 주고 싶으십니까 다음 언이란 언변을 말합니다. 이준석은 말을 참 잘합니다. 상대의 논리를 돌려치는 솜씨가 보통 아닙니다. 말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토론한 분들은 그날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분해서 말입니다 말이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말이 있고 사람을 분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준석과 말을 섞으면 돌아서서 분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 이유 그 절대적인 이유는 그가 말을 재수없게 하기 때문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돌아서서 그를 기억하게 하고 좋아하게 하고 따뜻함과 애정이 묻어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재수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의 언변에 여러분은 몇 점을 주고 싶으십니까? 다음은 신언서판중 서란, 글씨체를 말하는데 이준석의 글씨체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서양 모두에서 글씨는 그 사람 자체다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는 데서 출발한 학문을 필상학 또는 필적학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graphology라고 하는데 그의 글씨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글씨의 느낌은 단번에 와닿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글자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불규칙하고 세로 핵의 길이는 가끔은 휘어져 보이거나 글자마다 길이가 제각각입니다 글씨 전체의 인상은 믿음과 신뢰가 느껴지거나 고급지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글자 크기가 들쭉날쭉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바뀐다 불규칙한 자간이나 세로획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성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전체적으로 들쭉날쭉한 모양의 글씨를 쓰는 사람은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어떻습니까 이 중에 어떤 말은 이준석의 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신한서판 중에 마지막 글자인 판이란 판단력을 말하는데 이번 이준석 사태를 보면서 이준석의 오기가 이준석의 판단력을 이겨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준석 이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국민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전에 조금이라도 좋아했던 사람들 마저 이준석이 이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준석이 요즘 그만큼 이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겠다는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자각이 이준석의 머릿속에 오기를 심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오기가 자신의 판단을 흐리겠고 이 오기가 이성을 억누르면서 한마디로 윤 대통령을 타깃으로 너 죽고 나 죽자고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이준석의 신원서판의 마지막 기대를 갖고 이것만은 아니겠지 싶은 부분이 바로 이판 판단이었던 력 것인데 이것마저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에 이준석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여기 절대자란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조롱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절대자와 가까운 누군가가 자신이 당대표직을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및 경찰 수사절차를 정리해주겠다 대통령의 특사가 돼서 여러 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중지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는 폭로이면서 판세계 자신이 정의롭다는 것을 어필하려는 의도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신언서판에서 판에 해당하는 이준석의 판단력의 문제와 맞닿 아 있습니다. 이 말은 이준석이 꾸며낸 거짓이거나 또는 누군가가 가볍게 흘린 말을 이준석이 조금 과장되게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을 보는 각도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제한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배려하는 의미가 담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모를까요 이준석은 이준석 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성납이나 뇌물수수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 인생이 끝나는 불명예 퇴진 을 하는 것보다는 품위 있는 퇴진 을 위한 정권 차원의 배려라고 볼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준석은 이성을 잃었으며 그의 판단력은 썩어가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평가입니다. 왜 이것마저 오직 판사에게 고자질하는 재료로만 써먹고 있는 것일까요 이준석의 판단력에 대한 여러분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결론입니다. 이준석은 이제 우파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는 사형선거를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공들여오던 2030들 사이에서도 그를 싫어하는 분위기 가 팽배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무현 장학금으로 유학을 간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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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는 위장우파 아닐까요 좌파간첩인 것이 마침내 들통나서 그 분풀이를 지금 온갖 분풀이를 풀어내고 있는 그래서 그는 레알 좌파인 것입니까 못보다 아직 어린 나이에 접대와 내물에 물들었습니다 그것을 몸하기 위해 한밤중에 새벽시간에 측근을 보내서 7억이라는 돈을 약속하고 접대받지 않았다는 각서를 받아오 겠습니다 이게 죄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온 국민에게 들통이 난 이렇게 명백한 죄성에 대해서마저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개 숙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윤리위 제재를 받고도 날이면 날마다 자기당의 대통령을 무지막지하게 씹어댑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어딘가 단단히 고장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파 국민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니가 인간이냐.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